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이, 10살 연상 의사 남친의 가스라이팅 의혹 나 심신미약자 아니야. 그룹 백시도 출신 배우 한이와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교제 중인 가운데 한이가 가스라이팅 등을 제기한 일부 악플러에 경고했다. 지난 6일 공개된 레오제이의 유튜브 채널에는 한이가 출연했다. 유튜버 레오제이는 한이에게 지금 공개 연애하고 계시지 않나라고 오늘 뗐다. 이에 예, 한이는 공개가 됐지 라고 답했고 왜 오제이는 그래도 공개된 게 마음 편하지 않나 라고 되물었다. 한이는 지난 6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양재웅과 열애를 인정했다. 한이는 1992년생으로 31세, 양재웅은 1982년생으로 올해 41세로 10살 차이 커플이다. 한이는 긍정하면서 그전에는 찝찝한 느낌, 팬들에게 미안한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좀 어이가 없는 게 SNS에 올라온 글이나 댓글 보면 남자친구가 10살이 많은 정신과 의사니까 거의 내가 무슨 심심미약자에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 됐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왜오재인은 아플러에게 한마디 해라 라고 반을 깔아줬고 하니는 아니에요. 나심심미약자 아니에요. 라고 외쳤다. 하니와 양재웅은 2년째 사랑을 끼워오고 있는 중두 사람이 열흘를 인정하면서 SNS도 에 뒤늦게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이 티 안나게 럽스타그램을 하고 있었기 때문. 한이는 지난 1월 1일 인스타그램에 한라산 등반 사진을 올리며 2021을 선물 받으신 모든 분들 축하해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타인이 찍어준 사진 속한이는맨 얼굴로 맑은 느낌을 자랑했다. 10일 뒤양재웅도 한라산 등반 사진을 올렸다. 같은 한라산 배경과 눈오리, 남이 찍어준 사진을 연달아 올린 양재웅은 처음으로 내 의지로 떠난 산행. 2022년 1월 1일 40이 넘어서야 처음 다본 한라산 위쪽에 눈 덮인 풍경은 외국 같다를 넘어 지구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인터스텔라가 따로 없다. 몇며벅한 감동을 그대로 드러냈다. 열의 인정 뒤럽스타그램을 알게 된 팬들은 댓글로 이게럽스타그램이었다니 행복한 사랑하세요 라며 축하 인사를 쏟아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한이가 방송에서 많이 울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심심미역자 가스라이팅 같은 근거 없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 두 사람이 10살 차이이긴 하지만 한이도 30대다. 팬심에서 한이가 아깝다 느끼는 건 이해한다. 그러나 한이의 선택과 사랑도 존중해 줘야 하지 않을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